아 이거 get. I I get 아, red. I got red. 아, 그 그렇죠. 그래서 get이 왜 뭐가 지금 중요하다고 했던 포인트였어요? get이 이제 become부터 대단한 that, 뜻을 해요. 주어하고, 그렇죠. 어, 그렇죠. 언제 그렇게 주어하고 get이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get 뒤에 뭐가 나오면 형, 형용사가 나오면 get이 뭐가 아니라 어떤 뜻이 아니라. 가, 가지라라는 뜻이 아니라 그컨이라는 그렇죠. 대단한 뜻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게 아주 되게 중요한 점니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음, 자 그러면 우리 네, 어그부츠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어, 어그부츠 or popular with men and women or around the world. 네. 어그부츠는 그거 남자 남자와 여자한테 남녀노소 그냥 관심이 있다. 어, 남녀노소 좋아, 남녀노소 오케이. 네, 남녀노소한테 네. 다 인기가 네. 있다. 일단 넘어가 예, 넘어가 볼게요. 예, 알겠어요. 다더더 네. 음. 부츠 오리 오리지네이티드 인 호텔 네. 오. Australia in 1973. 아, 그, 네. 어, 이 부츠는?